지금 마라톤을 가기 위해 마라톤 운동하려고 집을 내려가고 있는 중. 그 마라톤 거기서 받은 티셔츠, 고날이 되게 좋아요. 미세먼지 없을 미리 뛰어나야죠? 일단은 물광천까지 도착을 했는데, 물의 상태가 생각보다 별로라서, 일단 좀 걷다가 뛰는 걸로 바꿔야 될것 같아요. 기온 다음이라고는 물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 있네요. 일단은 좀뛴 다음에, 중간에 채는 지점에서. 다시 한번 로고 남기겠습니다 한 10미터 왔는데 힘들어요 날씨가 진짜 좋네요이 날씨가 이번주 일요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미세먼지가 보면 갈수록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일과나 뭐 업무나 과제 끝나면서 한 번씩 이런 데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힘들어요. 진짜 들다인 건. 저기 드디어. 셀타 목적지의 상황이 되게 경기적인 보여요 저, 저게. 저, 저게 보시면 월드컵 보는구랑 지붕 보이시죠? 어차피 환불이랑 그런 건 불가능하긴 한데. 아, 고민되긴 하네요. 체력도 체력이고 무릎도 무릎이라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하은다 하는데 무릎이 아프네요 하, 하, 하, 더 이상 연습 기록을 측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아까 오른쪽 다리를 저는 수준이라 이게 지금은 대충 상암에서 5km니까 상관이 없는데 기블레인스는 10km라서 5km 뛰었는데 도 이러면 10km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무섭네요 그래도 다 왔습니다 아직 그래도 뛸 기회가 오늘, 수요일, 금일 요 정도 하고 토요일 날푹쉰 다음에 일요일 날 가야 되니까 일단은 계속 꼼꼼히 체크를 하고 10km를 한 번에 뛰는 건 무리여도 5km를 이렇게 나눠서 연습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축구랑 볼링만 하다가 이렇게 약간 둔지구력이 필요한 마라톤 처음이라 어, 역시 쉽진 않네요. 역시. 마라톤이랑 등산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인내심이 좋다, 인내심이 좋다는데 그 말의 의미도 아, 어느 정도 알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 골목에 접어들고 있고 아, 여기서 이제 저기 한 100m? 두개 정도만 가서 언덕으로 올라가면 끝이에요. 마라톤 하고 난 뒤의 모습은 너무 초췌해서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서 기분 좋게 풍경 이렇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도착했네요 믿기 어렵지만 <웃음> 제가 여기 도착했습니다 아, 도착했네요 믿기 어, 어렵지만 도착을 했습니다 만약에 음. 오늘 배운 게 있다면 어.. 역시 마라톤은 아침 먹고 하면 안 된다 아침에 어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뛰다 보니까 입에서 된장 된장찌개 냄새가 막 올라와요 막 그러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물은 필요 없거든요? 거기서도 보면 그, 기분 레이스 거기 안내 사항에도 한 중간 정도? 중간 정도의 이렇게 식수대를 마련해준다고 해서, 아, 뛰다 보면 목마를 것 같아서, 물을 싸갈까 했는데, 따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추워. 그리고 오늘 한 22도 정도 되는데, 22도에 레쉬가드 입고 그 다음에 레이스티 입고 레쉬가드에 지금 레이스티 입고 진짜 간단한 바람막에나 걸치고 완전 여름 반바지에다가 음, 그렇게 입었는데 뛰다보니까 약간 더워요 지금 앉아있으니까 좀 닭살 돋고 그러는데 그때는 레쉬가드 자체도 없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오늘은 진짜 좋네요 첫째 시간은 11시 반이고 5 k m 뛰는데 딱 1시간 걸렸습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이나 아니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1시간 반에서 1시간 이후부터 1시 반, 1시간 반, 시 반까지 이렇게 좀금 걸리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km 만 1시간이 걸려서 애매해요 그거 거기가 꼬리인지 점까지 행사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 속도라면 2시간이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오늘 아까 뛸 때부터 늘느 말했지만 좀 오른쪽 무릎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음...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그날, 그날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왜냐면 무릎이 알바 그때 12시간 하고서도 괜찮았는데 12시간 한게 그게 토요일날 쉬었거든요 토요일날 쉬고, 그때도 괜찮았거든요 토요일날도 괜찮았고 일요일 다음 문제 없었는데 오늘도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러는거라서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낫진 않았네요 당장에 수요일날 컨디션이 좋아지는것 같아서 풋살을 하기로 했는데 사람들이랑 풋살도 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지금. <웃음> 무릎이 아파서. 무릎을 두드리고 있어요. 뭐, 뒤쪽 햄스트링이나 그쪽은 괜찮은데. 무릎이 뭐, 쪽이 아프네요. 그래도 여기가 아픈 걸로 네요 왜냐면, 아까 출발할 때는 여기 안쪽이 아파서. 정말 아픈 거거든요, 옆으로. 옆골 쪽이. 근데 다행히도 이쪽이 좀 아파서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